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요 K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Ca E 플러스. 얘도 똑같이 마그네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이온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 이온은요 O2 마이너스. 얘 원래 O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오린 화된 거는 F 마이너스 황화. 이유는 s2- 이런 식으로 됩니다. 분자식은요, 일단 맨 앞에 만약에 h2o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는 분자의 개수를 적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분자가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원자가 두 개가 있다면 두개다 적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각 원자의 개수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개는 각각 원자 종류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략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식으로 나타내는데 둘째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속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 결합해서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는 어, 이온이 결합된 거는요. 두 가지를 적어요. 먼저 양이온잡고그 다음에 음이온을 적어요.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각각 한 개씩 있다고 해요 근데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을 때는요 각각의 비율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어는 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어는 점은 응고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이거는 음, 그래프를 그려서 알수 있는데요. 여기가 고체잖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액체로 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는 구간인데 상태 변화를 되기 위해서 그 온도를 올라가는 데 쓰지 않고 열을 자신의 상태 변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지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구간이고요.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다시 내려올 때. 똑같이 액체. 여기서는 고체랑 액체. 왜냐하면 열을 방출하지 않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데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상태변화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고체가 됩니다.